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생명 그리고 지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대 사회는 이성의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근대 사회. 그리고 근대 국가는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성립되었다고.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반면에 신체는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 정도의 역할로 폄하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것은 플라톤의 이오론에서 기원한 생각입니다. 이오론의 대표적인 근대 철학자는 그네 데카르트인데요. 그는 인간의 모든 고귀함은 정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명제죠. 인간의 정신, 즉 코기토가 곧 인간의 존재, 숨을 대표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유도했죠. 이런 관점은 철학적으로 그동안 크게 비판받아 왔습니다. 정신이 신체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역시 그다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이성에 대한 이해는 적어도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내용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성은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편 도구인 반면에 기계는 그렇지 않다. 기계가 어떤 개별적인 행동을 하려면 그런 행동에 필요한 개별적인 배치가 기관 속에 들어 있어야.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삶의 모든 상황에 맞게 행동할 만큼 충분한 다양한 배치가 기계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보편도구라고 매우 어, 어, 중요한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성은 어, 굿센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 단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건만이 아니라 아, 일반적인 어, 좋은 감각 전체를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란 그 특수한 상황에 대비되는 말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보편성이란 그래서 매 순간 그상황에 적절하게 조응하는 행동을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합니다. 데카르트는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 보편적인 역량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기계는 행동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 맞는 모든 행동을 지시사항으로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무한정 많아져서 무한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유한한 기계 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의 방식으로는 보편양량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데카르트의 통찰 이후에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 이상 여전히 쉽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성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더큰 범주인 생명을 이해하는 것으로 올라가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자이면서 진화이론가인 린 마글리스는 생명은 외부세계를 지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종은 지각할 줄 아는 물질이다 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생명의 힘은 다양성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구현되어 왔습니다. 마굴리스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NA가 아니라 세포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생명의 역사에서 DNA가 등장하기 전에 세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포야말로 생명의 시작이며 근본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블리스의 이런 주장은 처음에는 소수 견해였지만 지금은 널리 인정된 견해가 되고 있습니다. 35억 년전 세포 형태의 생명이 등장했고 가장 단순한 세균들도 자신의 삶을 고려하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은 자신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은 생명의 역사에서 어, 엄청난 다양성을 획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가지들이 그 생명의 나무의 모습을 풍부한 생명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역사에서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세포 내의 공생 발생인데요. 이것은 생명이 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선택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어느 날 고세균이 박테리아를 먹이로 삼켰는데 그중 일부가 소화되지 않고 세포 내에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 그 둘은 상호 유익한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포들은 다양한 이런 합병의 방식으로 어, 다양한 변이를 어,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스피로헤타가 어, 선모 모양인데요. 어, 이것이 진핵 세포의 파동모로 합쳐지는 그런 공생 발생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어 전혀 새로운 어 다른 변이가 발생한 것이죠. 어 이런 공생 발생의 흔적은 오늘날 동물세포 내의 미트콘드리아나 식물세포 내의 염, 염록체가 그런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어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진화의 원동력인데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어, 다양한 형태의 그 박테리아들이 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어, 공생, 발생했고 그것들이 원생생물계가 되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물, 동물, 균류로까지 그 분기가 됩니다. 생명의 다양성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선택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집단의 일부가 있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그 지구의 생명체들은 마침내 그 생물권을 만들어내는데요 생물권은 지구를 둘러싸며 성장하고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지구 표면의 얇은 그 물질층입니다 어, 지구 표면 두께 약 20km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어, 암석권, 수권 대기권이 있는데 어, 그것들을 어,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생물권입니다. 그래서 토양과 물과 여러 생명들, 또 대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은 이 생물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물권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는 존립하기가 어렵죠. 어, 이 지구의 생명이 해낸 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 환경입니다. 지구와 이웃 행성의 대기 성분을 비교한 것인데요. 금성과 화성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임스 러브로에 따르면 이것이 그 자연상태의 화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런 외적 간섭이 없었다면 금성과화성 같은 대기 상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구 대기는 산소의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되지 않죠. 금성이나 화성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대기 조성 성분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물질 교환을 하는 생물의 활동 덕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미미한 그 생리 활동들을 계속해가면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이런 특성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볼때그 생, 지구의 생명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생명은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통해서 어, 환경 안에서 그 부응 환경에 부응해서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어,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구 환경을 창조해내는 그런 그 면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생명과 이성은 매우 다른 단어이면서도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글리스의 생명 개념과 데카르트의 이성 개념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그에 조응하여 반응하는 역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것과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데카르트는 인간과 기계를 비교했고 인간과 기계의 구분선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 역량이죠. 어 이후에 그 알렌 튜링은 생각하는 기계 개념을 만들면서 이런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인간과 기계는 정말 건널 수 없는 명백한 선이 있다고 라 선언했지만 튜링은 그 선을 넘어야 하는 도전으로 설정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참조할 때 환경을 지각하고 자신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생명을 지속하는 그런 선택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생명 집단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이것을 참조할 때 우리는 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능보다는 집단적인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번 주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